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싶을 때 네트워크 탭을 사용하세요 빨간점을 클릭하면 요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시작돼요 페이지를 리로딩하면 통신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속성이 컬럼에 나타나는데요 어? 저는 메소드 목록도 보고 싶은데 없네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메소드를 선택하면 목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첫번째 항목을 살펴볼게요 헤더 탭에는 헤더 정보가 리스폰스 탭에는 응답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프리뷰는 응답 결과를 보기 좋게 보여줘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에는 페이로드 탭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서버로 전송한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